안녕하세요 파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인포그래픽 형태의 차트 만드는 방법을 또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땡땡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용자 수추 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목과 아래쪽에 내용이 보이게 될 텐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보이게끔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자, 잘 보시면 여기에 사람 아이콘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아이콘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 봤어요 하나하나 늘렸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꽤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응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아이콘 기능을 사용해 주려면요 삽입 들어가면 여기 아이콘에서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9 버전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 사용해 주실 수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아이콘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면 사람 아니면 사물이면 사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사람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 아이콘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삽입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 아이콘이 선택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아이콘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양 옆에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죠 이 비어있는 공간이 편집할 때는 은근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부분을 일단 삭제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르기 이렇게 잘라서 마우스 바깥쪽을 통 누르면 사람이 이렇게 딱 잘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 색상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 선택하셔서 이 안에 색상을 저는 파랑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곽선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윤곽선 같은 경우는 흰색을 넣으실 거고 1pt 정도로 흰색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조금 있다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3명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톡 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의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3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정말 간단하죠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3명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선 도형을 집어넣을 거예요 삽입 도형 선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위쪽으로 선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선의 색상을 회색으로 바꿔 줄 거고요 굵기를 조금만 더 굵게 좀잘 보이게 한 요정도 괜찮네요 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후에는 위쪽에다 텍스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 줬고요 여기다가 300명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이제 보이죠 이게 한 사람당 100명을 뜻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려면 이 사람들도 점점점점 점점 많아져야 될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일단 이것을 그대로 Ctrl Shift 키 누르신 채 복사 해주시고요 그리고 키보드 상단에 있는 F4를 누르시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됩니다 즉 방금 전에 실행했었던 기능이 재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왼쪽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자 이거는 몇 명으로 할까요 한 500명으로 가고요 저는 800명 1200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인 이 인원들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아이콘을 선택해서 그대로 왼쪽으로 또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왼쪽으로 복사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한번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하면 이렇게 다섯 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덟 명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럼 또세 명을 더 그려야 되니까 자, 요거를 그대로 또한번 복사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또한번 그려주시고 또 요것도 오른쪽으로 한번 복사를 해주시고 맨 뒤로 보내기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요? 음, 위쪽에다 한 명만 더 그리는 게 좋겠네요. 여기다가. 이것을 그대로 위쪽으로 살짝만 복사해 주시고 맨 뒤로 보내기 해 주시면 이렇게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이콘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자 이것들을 컨트롤 G 그룹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G 그룹화. 이것 또한 컨트롤 G 그룹화. 이것도 컨트롤 G 그룹 화해서 전체적으로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만드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대각선을 눌러서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아무 키도 누르시지 않은 채 작게 해주시게 되면 모양과 비율이 다 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대각선 하단으로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건 1200명이죠 이거는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똑같이 10명이 더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룹 해제 컨트롤 쉬프트 G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아주 단순하게 이거를 위에 올리고 똑같은 5명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두명만더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두명은 여기 위쪽에 있는 이두 명을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신 채또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와 징글징글하죠 총 12명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기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키를 누르신 채 아이콘을 이동시켜서 똑같은 수평에 복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좀 눈에 띄지 않았으면 하는 왼쪽에 있는 이세 개의 아이콘들만 마우스 오른쪽 색상을 회색으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몇 개의 아이콘들만 색상을 조금 더 눈에 띄는 색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드니까 조금 더 뭔가 두 명이 눈에 띄는 듯한 느낌이죠 사람 아이콘 하나만 썼을 뿐인데 이렇게 숫자를 늘려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 거는 말 그대로 단축키를 활용해서 여러 개로 아이콘을 늘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이거를 응용해서 다른 아이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 안에서 컬러풀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볼 건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출처를 꼭 달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셜 로그인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우먼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여러 명의 여성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Copy PNG 클립보드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삽입이 됐는데요 이 아이콘을 가지고 또 똑같이 만들어 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약간 겹치게끔 톡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F4를 눌러서 다섯 명을 만들 수 있겠죠 또한번 아래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해주시고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주시면 10명의 아이콘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한명한명 한명 늘려주시면 되구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콘들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여기는 5명 정도만 남겨둔다. 그리고 이것또한번 복사하셔서 여기는 3명만 남겨둔다. 그리고 이것또한번 복사하셔서 여기에는 총 7명 정도만 남겨둔다 이처럼 숫자에 맞춰서 미리미리 나눠 만들어 둔다면 나중에 사용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이 자리에다가 붙여 넣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을 활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다수로 늘릴 수 있는 인포그래픽 디자인 기법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료에 꼭 한번 적용해 보셔서 멋지게 업그레이드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